하루에 약을한약 알맹이를 한 10개 이상을 먹으니까 하여튼 간도 좀 수치가 떨어지고 신장 기능도 좋아가 되고 아 이거 큰일 났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했죠. 공복에 한번 지금 했다가 조금 떨어지네요. 네. 91. 정상 아닌가요? 정상입니다 이제. 한 1년 전부터 계속 당하수로만 이렇게 먹고 약은 안 먹어요. 그런데 지금 저 이렇게 정상이 나오는 거거든요, 지금. 야, 이거 진짜 피자 오랜만에 먹으니까 정말 맛있다. 209가 나왔어 209. 자, 그러면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 당하수 빨리 먹어야죠. 빨리 먹어야죠. 늦었어. 늦어서 빨리 드셔야 되는데 자, 209에서 당하수를 드시고 수치 변화를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지금 149 우리가 식사하면 항상 우리 몸에서 나타나는 게 활성산소거든요 아 그러니까 식사를 하면 무조건 활성산소가 생기게끔 돼 있어요 아그 활성산소를 이 물이 들어가서 다 일반 산소로 결합을 하거나 수소로 빠지게 만들어서 염증제거를 하는 거죠 이 박스 안에 이게 20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 20개 들어가 있는 게 쿠팡에 들어가시면 5만원에 지금 판매가 되고 있는데 저희 한국농수산TV에서는 지금 두 박스면 10만원이잖아요 그죠? 그렇습니다 거기에 2 플러스 1 가격으로 네. 지금 이벤트를 진행하고 계시, 있으니까 전화번호 여기 지금 나와 있거든요 010-8216-1253으로 전화하시면 제가 전화를 받습니다